Lo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 g Spent so many nights living out at sea, that my heart is gone b a c i n g And everybody who was close to me all stayed on dry land So now I'm drivin' g back on interstate west, I just gotta feel somethin' g Not gonna wait till the mornin' g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여행 5일차고요. 여기 이제 빨간 암석들이 있는 파이어즈만에서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 되게 북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 그렇게까지 많이 오지 않는 장소거든요. 되게 바위를 혼자 이제 이렇게 대열을 해서 앉아서 파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보고 사실 수영을 할수 있으면 수영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날씨 상태가 수영을 할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웃음> 저기 비체노 이제 어, 와인글라스베이라고 유명한 곳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보러 갈 거고 차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요거 파도만 좀더 즐기다가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지금 비체노에 한 12시쯤에 도착해가지고 점심 먹고 갈 준비하고 이제 산행을 시작할 건데 좀 이따가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보여드릴 풍경이 진짜 저기 국도도 정말 멋있었지만 오늘 정말 멋있을 하이라이트 여기가 이제 오늘 저희가 등판할 곳인데 마운트 아모스 여기서 와인, 와인글래스 베이를 보고 다음에 사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230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가서 수영을 할까 생각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3-5 HOUR DEPEND WHAT? <웃음> 다섯시간 걸리는데? 일단 일잘 가보자고 <웃음> 그러면 수영이 하고 싶으니까 수영 여기 넘어가서 수영하는 걸로 다들 일로 가네 오늘 공식적인 첫 트래킹 트래킹다운 트래킹 기대가 됩니다 5일째란 말이에요. 5일째인데, 제대로 된 수영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수영이 너무 하고 싶어, 사실. 날씨도 너무 좋은데. 길이 상당히 굉장히 오르 오래, 오래 내려 왔거든요. 지금 거의 15, 어 15분째 15분째 내려가고 있는데 진짜 여기 위쪽 길다 엄청 가파라 가지고 패를 놨어요, 이제. 올라올 때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패를 놨어. Hey guys. 와우, 하는 소리가 진짜 시원하게 들리네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 와 여기 그냥 벌써 시원해 빨리 들어가고 싶다 와. Hi, how are you? t h a n <웃음> 넘어질 뻔. <웃음> 저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갈 거예이 상태로. 하지만 갈아입고 그냥 이 상태로. 한 시간 정도 되게 놀았거든요. 수심, 수심도 수심 되게 적당했고 수, 살짝 추우면서 물 들어가면 놀만 했어요. 파도가 진짜 좋아서 파도만 타고 놀았는데 거의 순식간에 시간이 지났고 다시 돌아갈 시간인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한, 이제 한 4, 50분도 넘어가서 밥 먹고 올잘 스팟도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드디어 소원 성취 수영 사주면 수영 완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로 오늘은 다 했어 이거,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이제 내려오자마자 10분 거리에 있는 그냥 피쉬앤칩스 오늘 간단하게 저녁 먹을 피쉬앤칩스랑 뭐 이것저것 뭐 튀김 사가지고 맥주랑 비후 좋은 곳에서 저녁을 먹어보려고요 하는데 And one i fish r m n s basket? s yeah. wow. 굳이만, 굳이만.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이 u t 보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하게 k y 가 좀 살짝 주변을 봤는데 그 스팟이 만약에 괜찮은 스팟이면 거기서 바로 오늘 하루 묵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고 저, 저도 이용해 보는 거는 거의 이렇게 캠핑으로 이용해 보는 건 거의 처음이긴 한데 여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캠핑카나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좀 쉬었다 갈수 있게 캠핑장처럼 마련해 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거든요 가격은 무료 그리고 여기, 여기 조금만 더 나간 바로 앞에 강인가 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고 오려고요 이제 보고 우리 사왔던 피 c 앤 칩스를 먹고 릴렉스 해주면 되겠죠? 그... 간석지처럼 뭐라 지 저렇게 된 살짝 막혀있는 바다거든요? 네. 오 되게 물 채면 이쁠 것 같아 네 예쁘네 오 여기 진짜 예쁘다 밥 먹으러 갑시다. <웃음> 밥을 먹을 을먹을까뭘주문했주보했냐지셨이지만 이거 피 o 어스 the h o u s 이 i 오징어, 뭐 프론,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칩 i 이 그래서 f f i s h and chips. 그래서 맥주. 사실 이거 먹으려고 이거 고른 거긴 하거든요. 뭐 먼저 뭐 먹을까? 음. 역시 맥주지. 뭘 골라. <웃음> 맥주지? 그렇죠. 네. 아. 스이트 예. 네. 스이드를 밥만 먼저 먹을게. 어. 부드럽지만, 그거와도 별개로 탄력도 좋아요, 오징어가 음. 탈탈을 살짝 찍어가지고 음. 그냥 한입 먹어볼게요 음. 아니, 살이 꽉 차있고 비린맛은 전체적으로 이제 호주 생선이 비린맛이 많이 안나는 것 같은데 닭고기라고 도 믿겠어 진짜로 되게 살이 꽉찬 생선인데 생선 맛도 많이 안나는 고소한 생선 음, 치킨 텐더 네. 텐더야 텐더 텐더 살이랑 진짜 비슷해 음. 말이 마지막으로 이거 맛없으면 꽝이거든요 음, 약간 고구마 맛이 나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케찹을 엄청 많이 사왔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원래 노래를 못 듣는데 스피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 굉장히 무거운데 제 꾸역꾸역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좀 노래를 들으면서 좀 남은 시간 이제 6시 다 됐으니까 몇 시간 좀 여유롭게 지내다가 잘 건데 내일은 조금 되게 멀리 가야 돼요 오늘도 되게 원래 오늘 가려고 했던 데를 취소하고 저희가 프레이신에 갔다가 그 주변에서 머무는 거라서 내일이야말로 진짜 5시간 6시간 운전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내일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 그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이쁘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원뱃도 볼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아직 와가지고 야생동물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왈라비 몇번 보고 오늘 고슴도치 한번 보고 거의 게세였던것 같은데 내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